홍원이의 운동 교실 자, 오늘은 자, 여자 힙. 삼종 스쿼트. 애플 힙을 만들기 위한 삼종 스쿼트를 할 겁니다. 힙의 이 윗부분, 그 다음에 중간, 이 아랫부분, 이세 군데를 다 공략할 수 있는 스쿼트를 할 건데요. 이 스쿼트 하나 갖다 세 가지를 할 거니까는 잘 따라하셔가지고 애플 힙을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안 하고, 제가, 제가 시범을 안 하고, 체리나 비키니 여자 선수가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자 먼저 스탠다드 스쿼트를 해가지고 조금 더 어깨, 어깨 넓이 정도로 이 상태에서 이바 밑에 바 밑에 발 뒤꿈치나 중간을 두는데요이 상태에서 시작을 요거는한번 했었죠 저희 스쿼트 편에서 힘을 약간 먼저 뒤로 빼면서 힘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이 무릎이 아닌 처음에 우리가 데드리프트같이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는 느낌의 어, 이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앉았다가, 어, 이 수평이 되는 한요 이 정도. 요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고, 요 정도. 무릎은 다 피진 않아요. 다시 앉았다가, 이럴습니 쭉. 다시 앉았다가, 요 정도를 쓰면은 이 힙을, 어, 중간, 다쓰긴 해요. 중간하고 한요 정도의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중요한 거는 이 발목이 많이 안 움직여야 돼요. 발목 컨트롤을 잘하는 해 팁인데 내가 많이 움직이면 이 전체가 다 부러져요 자. 먼저 오케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를 먼저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힙 위쪽 중등근하게 이 위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이 앉을 거예요 많이 앉아 이쪽이 신장 수축 늘어나는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만큼 앉으려면 보관절을 이렇게 벌려야 돼.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를 해야 더 앉을 수 있는 가동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앉아주는 거. 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리면 후반 경사가 되면은 이 자극이 안 나요. 항상 이렇게 펴주고 등의 아치를 허리 아치를 만들어주고 깊게 앉으시는 거. 그러면 이 위쪽 중등분까지. 늘어나는 신장 수축이 일어나요. 이걸 느끼면서. 자, 천천히, 여기도 중요한 거는 이 발목 컨트롤이 중요해요. 발목이 많이 안 움직여져야 돼요. 자, 천천히 앉았다가 계속, 그렇지. 올라가고, 하나. 그 정도에서, 그렇지. 올라가고, 얘를 조금 더덜 펴도 돼요. 끝까지 안 펴도 돼요. 쭉 올라가고, 중요한 건 얘가 일자가 돼야 돼요. 발목 컨트롤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쪽이 늘어나게 쭉. 이쪽이 신장 수축. 쭉 돌리고 내 배가 다리 사이로 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잡았다가 뒤로 쓰고 까 다시 돌리고 쭉이렇게쭉한러하나 하지마 오케이 한이 정도 가동 범위를 가면 아주 또 요번에는 10 아래 아래쪽 힙을 더 공량을 해볼게요 이거는 다리를 이렇게 한 어깨보다 좀 좁게 잡고 이 상태에서 쭉 그대로 다리를 뒤로 밀 거예요 밀 건데 얘를 잡아주고 가다 보면 딱 걸려요 한요 정도 가동 범위에서 다시 힙이 앞뒤로만 움직여주는데 이 상태에서 뒤로 가면서 약간만 한요 정도 그리고 다시 힙이 어. 앞으로 오고 스티커 데드리프트 다시 뒤로 밀었다가 살짝 스쿼트 이렇게 이렇게까지 앉지 않아요 그럼 이쪽이 많이 들어가고, 이건 힙을 공략하는 스쿼트. 자, 어, 운동은, 운동은 내가 안 하는데, <웃음> 내가 힘들어. 자,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자, 힙을 뒤로 밀게요. 뒤로 밀면서 살짝 앉아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어, 이 정도. 완전히 앉지 않아요. 다시 앞으로 가고, 약간 대각선, 대각선 방향으로. 그렇지. 힙 늘어나는 거 느껴져야 돼, 힙. 그리고, 중요한 건 똑같이 이 발목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발목 꽉 잡아주고 지1앞그로 갔다가 천천히 뒤로 쭉 밀고 하나 자, 여기 갔다가 다시 쭉 뒤로 앞으로 셋둘넷항상 스쿼트는 이 늘어나는 신장 수축을 더잘느껴줘야 돼요 자 늘어나는 수축 퍽퍽하게 둘셋 마지막 오케이 이렇게 어, 세 가지 어, 스탠다드, 와이드 그 다음에 좁게 어, 이걸 무슨 스쿼트라고 해야 되나? 이름 하나 좋야될것 같은데 어, 내려오운데 내로, 약간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이 스티프 데드리프트하고 스쿼트의 중간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해줘요 각도가 그세 가지를 하면 은 힘의 상, 중, 하를 다 공략할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름다운 애플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홍원니 채널의 소수의 여성분들 여성분들 계시는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주위에 계시는 여성분들 많이 많이 홍원니 채널로 불러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어, 애플힙 운동은 여기까지